니가 먹고 있어요 한 마리만 살았나 봐아 진짜 속상하다 아가 먹어 언니야 니가 물어다 달라서 먹여 아 진짜 속상하다 잔아 새끼 불러서 먹여 여기 지키고 있을게 내가 노랑에 빠질까봐 너무 속상하다 진짜 <웃음> 새끼가 밥 먹어요 지금. 아휴 진짜 가슴 아프다. <웃음> 어미는 지금 일로 왔어요. 예. 갔어요? 거기서 새끼 소리 안 나죠? 응. 두 마리야 두 마리 하얀 거두 마리. 지금 나는 한 마리만 여태 봤거든요 오른쪽으로 어. 하나, 어. 왼쪽으로 하나 아 오른쪽에 또 있어요? 오른 마리 있잖아 똑같이 있잖아 나란히 있네 어. 나란히 있어.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데 어. 어. 오른쪽으로 두 마리 야 나란히 오른쪽으로 네. 한주석으 아, 어. 하나 있고 완전히 네. 왼쪽을 네. 크게 보여 네. 보이잖아요 아 내가 진 속상하다 진짜 봉지에 담아서 해주면 새끼 있는 데 갖다 매겨 그럼? 새끼가 안 나타나네 어떻게 된 건지 어디다 네가 숨겨놓은 거니 아니면 잘못된 거니? 아. 얘가 근데 태연스럽게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새끼를 안전에다가 놓은 건가 아니면 없어진 건가? 산아, 새끼 좌우 위에다 꽁꽁 숨겨놨어? 응? 숨겨놨으면 이 길에 데리고 내려오면 안 돼? 산이야, 저 보이세요, 애기들? 네 마리네요, 네 마리. 봉지밥을 그래도 물어다 먹였나봐 물값 물가... 물도 가깝고 이것들 지금 네봉다리 봉지밥에서 던져줬네 산이야 고맙다 요즘 보세요 나 불렀지도 않고 내려왔거든 저 밑에 있어서 여기를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네 어머 산아 가자 어머 더 밑에 꼬리랑 니가 있어서 안 부르고 내려왔구만 거기 가서 불르려고 똑똑하다 너도 똑똑이고 쟤도 똑똑이고 아휴 참으로 빨리 와 아휴 새끼 가자 가자 산이 못 봤어 산이 똑똑아 산이를 못봐 어제도 못 보고 비 오고 나서 새끼들 다 옮기고 밥만 지금 그봉지밥만 던져주고 가는데 똑똑아 이리 와밥 줄게 먹고 있어. 내려 보자. 아, 산이를 이틀 만에 봤네요. 원위치 그 자리, 비 오기 전자리 여기 다시 와 있네. 아유. 산아, 거기 봉지밥 던져놨으니까 택끼들 물어다 먹여. 너를 못 봐서 걱정을 했잖아, 이마 산이야! 야 여기는 어떻게 내려갈 수도 없고 더 꼭대기에다 올려다 놨네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내려가니? 아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배등치가 조금씩 커지니까 애들이 많이 고팠나 보다 비또올것 같은데 산이 너잘 지켜 애들 개울에 물가 쪽으로 가면 안돼 오늘 아침에 엄청 퍼붓고 그냥 그러더만 산아 고등 고등 아이고 얼굴에 뭐 묻었죠? 이 아이는 누가 갖다 버리네요 참으로 속상하다 아가 넌 어디서 왔니? 얘는 누가 키우다 갖다 버려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서 죽겠네 이리와 이리와 엉덩아 누가 안 했어? 엉덩 이리와 먹고 가야지